안녕하세요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 얼굴을 노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카메라를 교체했는데 를그 동영상용 카메라를 도, 교체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제품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어 포커스가 안 맞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얼굴을 노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하면 이제제 얼굴에 따라서 이렇게 포커싱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나마 좀 제품이 잘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포커싱이 맞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얼굴을 노출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고선 얘기하고 싶어요 또는 이렇게 전체 가리구선 얘기하고 싶은데 예 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 얼굴을 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계속 노출이 돼야 될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볼 리뷰는 요어 제품이 들어온 지좀된거예요 사실 됐는데 리뷰를 제가 깜빡 잊고 안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hk mk 23 입니다 ksc 제품이고요좀뭐 ksc kwa 가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kwa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ksc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그 mk 23 인데요 <웃음> 일명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소콤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루이 에도 mk 23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마루이 거는그난블로백 이에요 그러니까 난블로백블로백 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드 모델이라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쏴도 반동이 없어요 반동이 없는 제품이고요 이 KSC 또는 KWA MK23 모델 같은 경우는 얘는 반동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이제 픽스 모델이 아니에요 남블로백이 어, 아니라 블로우백이 됩니다 그리고 마루이 거는 슬라이드가 메탈이 아니고 이제 마루이 건잘 아시겠지만 마루이 권은 원래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 기본 메탈입니다 슬라이드가 그래서 메탈 재질이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쪼개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수없고요 제조사에서 가르쳐 줄 때만 알수 있거든요. 자, 일단 제품을 열어볼게요. 뭐, KSC 제품 닫게요. 네. 박스는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하진 않는데요. 일반적인 그, 음마렉스 버전들의 박스하고 동일합니다. 웹박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초점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네. 총 본체하고 탄창하고 이제 여분의 비비탄 그 다음에 이제 KSC에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겠죠 KSC만 쓰시는 분들은 알겠죠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KSC는 예, 왜또안 열려 <웃음> 좀 이렇게 목이 잠기나 모르겠네요 그요런 렌치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 대면 잘 보이겠죠 그렇지 초점 잡아라 요 렌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내가 오면 보이겠죠. 예. 놀라셨죠. 에이, 또 안보인다. 이게 이제 이 렌치가 바로 이제 호법을 조절하는 렌치입니다. 마루에서는 필요 없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KSC가 아닌데선 필요 없는데 KSC에서 꼭 필요한 예,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사용법을 설명드리고요. 우선 총 자체를 꺼내 볼게요. 어, 총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MK23이 이렇게 작은 총이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봤을 때 대략 봐도 거의 데저티글급입니다. 네. 데저티글에 비해서 이 슬라이드 높이만 조금 낮다뿐이지 뭐 전체적인 총의 신장 길이 자체는요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 이제 탄창까지 들어가면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슬라이드도 메탈인데다가 아웃바렐도 당연히 아웃바렐은 여기 이제 저기고요 ABS로 돼 있고요. 이제 칼라 파트 충크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하브 프레임은 원래 실총도 그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메탈로 되어있진 않아요. 실총같은 경우 파이버 지질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ABS로 처리를 했습니다. 각인같은 경우는 그 음각각인이 아닌 어잘 안보이시겠네 예. 이렇게 양각각인입니다. 예. 양각각인으로 돼있고요 레이저각인으로 반대쪽에도 그 각인이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h k 4세 HK4에 각인이 있고요. 로기니로 어, 각인이 있고, 탄피 배출구 쪽, 쪽에, 웃바레 쪽에도 이렇게 각인이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가면 보일까요? 아, 이게 초점 맞추기가 정말 어렵네요. 으아, 어디 한번 잡아봐라. 못 잡네요. 또못 잡아요. 일단 요정도에서 그냥 볼게요 뭐 상세한 사진은 어차피 각인 사진은요 저기서 보시면 되죠 제품 상세 사진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부분에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똑같죠 지금 이제 이쪽 뒤쪽 부분에 있고요 뒤쪽 부분을 올리면 네, 이렇게 걸립니다 락이 걸리고요 내리면 에 네, 라게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보세요. 디코킹한 다음에 레발 내리면 네, 아, 디코킹이래요. 코킹한 다음에 레발 내리면 디코킹이 되는 디코킹 네, 레발입니다. 디코킹 레발는 자주 사용하셔서 좋을건 없죠, 사실. 실총에서는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요. 어, 유용한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뭐 우리 쪽에서는 굳이 뭐 디코킹을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디코킹도 이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뭐 그렇게 추천을 안해요 뭐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리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 해서 뭐꼭 자주 하세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멈치 전진 내 네버 예, 전진 내버 있고 멈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hk 사과 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시는데요 탄천 멈치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내리는 거고요. 안전, 그러니까 HK사 거에 그, HK사, 그러니까 실총의 HK사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대부분, 그, 안전 내봐도 왼손, 오른손이, 오른손잡이가 다쓸수 있도록 양쪽에 있다는 거고요. 탄창 멈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탄창 멈치도, 예, 탄창 릴리즈 버튼도 왼쪽에, 오른쪽에도 있고요. 왼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어, 불편하게 무슨, 뭐, 튼을 옮기거나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만져봤을 때메탈이고요 어, 확신은 못 드리고요. 제가 뭐 잘라보기 전엔 모르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멀쩡한거 자르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총 본체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하부쪽에도 시리얼 넘버 탭 예, 시리얼 넘버 탭 정확하게 재현돼있고요 물론 정확하다는 표현좀 웃기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총을 볼수 없는데 음, 그거를 제가 딱 한단 내린다는 건 그런데 사진을 봤을 때 실종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같다는 얘기고요 어, 원인 경고도 이쪽에 예. 그립 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립감 굉장히 그 두텁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 꼭 뭐처럼 느껴지냐면 데저트익을 말이 예. 데저트익을 잡았을 때그 그립감처럼 굉장히 두껍게 느껴집니다 탄창 같은 경우 보시면 예 실총은 아마 12발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12발 체크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창은 뭐 케이스 c 거답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아래쪽에 HK 각인 바닥 쪽에 있고요. 탄창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근데 이제 구매하실 때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제품을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움직이면서 탄창 쪽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설명을 못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티로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마를 거 같으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를 거에서도 이제 그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스가날 수도 있고 제품의 외부, 그러니까 마를 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스가 나고 뭐자식고도 없는데 이제 그 알루미늄 합금이다 보니까요 뭐 조금 조금씩 조금 찍힘이 있을 수 있어요 퍼펙트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좀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마루이 거에다가요 뭐뭐 5,60만원 짜리 7,80만원 뭐 짜리 이런 옵션들 옵션 메탈 슬라이드 장착하시면 깔끔하죠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맞고요 케이스시 거가 제품이 그 메탈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그 아무래도 운반돼서 오다 보니까 좀 조금씩 찍힘이나 이런것들이 그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미세하게 막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 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뭐 제품이 모두 다 퍼펙트 한것 같은데 사실 국내 들어오려면 어 그대로 해외쪽 해외 다른 나라처럼 그대로 그냥 제품이 들어오면 뭐 뜯어볼 리도 없고 뭐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 국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국내 들어오기 전에 파워브레이크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총도 분해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쬐그만 예, 상처라든가 쬐그만 개수들이 모든 제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심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품을 제거하죠 뭐 예를 들면 뭐쭉 굵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품은 <웃음> 발생하지 않는데 네, 채금칙 있는 것들은 좀 양해하셔야 돼요 모든 제품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해 봤을 때 그리고 아 이거 접으면 안 되지 자 그리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는 이렇게 움직여요 고정이 아니라 픽스드 모델이 아니라 움직이죠 그리고 이 카나파트 쪽 끝부분 여기 끝부분 보시면요 이렇게 해야 보이려나 예, 요 끝부분에 플라스틱 탭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제거하면 제 불법인데요 문제는 이 제거해야지만 제 여기 사실은 소음기가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소음기를 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소음기 탭이 기본적으로 여기 나 있어요 여기 생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거된 상태에서 끼면 예. 소음기가 장착이 가능하고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거예요, 이거. 예. 요 렌치가 이거예요 렌치가 요렇게 보시면 요 안쪽에 그 톱니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톱니를 맞추신 상태에서 예, 올리거나 내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올리면 그 호흡이 좀 뜨는 거죠 예, 호흡이 뜨는 방향상 그러니까 호법고무가 이렇게 호밥돌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하면 예, 좀 올라가는 상황 즉 아래로 깔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레보를 껴서요 이거 홈잘 맞추셔야 돼요 이빨과 이빨이 딱 맞아야죠 안 그러면 이빨이 안쪽 챔버 쪽 이빨이 뭉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빨과 이빨을 딱 맞추신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탄이 뜹니다 아래로 내리면 탄이 깔아앉습니다 예, 네. 뭐 아시겠죠 모르시면 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흡량을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조절하실 때이 렌치 필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고 자꾸 구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별매로 파는 게 없어요. <웃음> 해드리고 싶어도 파는 게 있어야 무슨 뭐 저희가 수입을 해서 어, 제품을 공급해드리는데, 뭐 저희도 수입하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게 없어요. 해외도 부속이. 네. 예. 그래서 제 것까지도 다 빼서 드렸는데, 이제 더 이상 뺄수 있을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조절해요. 이거 없어지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호법을 그 조절하실 때도 너무 왕창왕창 조절하지 마세요 어, 조금 아주 조금 어, 얼마라 그래야 돼요 손톱 자란 것만큼 난자들 그만큼 만큼 조금 올려본 다음에 써보시고 아 뜨나 가라앉는다 확인하시고 다시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KSC 제품은 마릴 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사실은 집단성이 훌륭하지는 않아요 네, 훌륭하지는 않고요 그렇다해서 제품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총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또 전에도 더블 액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더블 액션 방식 싱글 액션은 뭐 해머를 장진한, 장전한 상태에서만 뒤로 제껴진 상태 해머가 그 상태에서만 격발이 되는게 싱글 액션 인데 얘는 방아쇠만 당겨도 격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가지 방식으로 작동이 되니까 더블 액션 이라 그러는데 이 더블 액션 방식에서는 이 방아쇠만 갖고 이렇게 놓으시면요. 이 방아쇠 스프링 금방 나갑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베레타 계열 같은 또는 이런 그 MK23 같은 이런 모델들은 절대 방아쇠만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가지고 놓으시는 거안 돼요. 스프링 나가면 어떤 제품이든지 부속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속이 없으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어, 제품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기를 낄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를 보면 어, 우선 메탈 슬라이드가 장착되어 있다 네, 장착되어 있다 그다음에 마루이 그 다음에 마루이 소콤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뭐 당연히 메탈 슬라이드 장착되어 있다는 것되 있고 또 한가지가 그남블로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모델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작동되지 않는 반동이 없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반동도 있고 슬라이드가 작동된다 예. 그리고 실린더가 크다는 거 실린더가 커요 물론 당연히 커야 돼요 왜냐면 총이 무겁거든요 슬라이드 자체가 무겁고 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작동을 시키려면 예. 실린더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한 가지 마루이꺼에 비해서도 좋은 점은 일단 뭐 탄창 자체가 사실 좀 튼튼할 거예요 예. 제가 케이스 제품을 써보면 탄창 자체가 좀 튼튼하긴 해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마루이 제품 중에는 그린가스를 섞었을 때좀 작동하기 어려운 그 글락 스리즈 같은 초기 글락 스리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런 건 없고요 그린가스 넣어도 격발은 되긴 하는데 그린가스만을 또 권장하지 못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린가스를 넣게 되면 탄창에서 가스가 새고 어 로딩노즐 피스톤 파손되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겨울철에도 마르일가스 채워놓으시고 거기에 추가로 그린가스를 이렇게 찔러서 쓰시는 방법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자체는 메탈이 장착되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한 가격이고요. 제품 굉장히 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큼직하고 묵직하고요. 이 제품도 한, 항상 들어오진 않았어요. 었 보면 뭐 사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품 중에서 항상 들어오는 제품 보신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품 있을 때 구매하시면 당연히 좋은 거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러고 보니까. 자, 하여튼, 그렇구요. 제품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스티커, 요거는 그, 그냥 스티커니까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이드 어, 인타이완써 있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모님들 거, 네. 와이프 거, 아세톤, 몰래, 통치셔서 살살 싹 지우시면 되고요 너무 빡빡빡 문지르면 도장 같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살 살살 지워서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메탈이 장착돼서 나오는 것들 뭐위 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이스식 것도 그렇고요 하다보면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입 과정에서 분해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들이 모든 제품이 막 아무 손도 안탄 듯이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올 때 그냥 원래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대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국내에 파워 제한이 없다면 파워브레이크가 없다면 또는 칼라파트가 없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파워 제작 장치를 장착하려면 총에 따라서 완전 또 분해는 해야 돼요. 어, 그러면 뜯었다 붙였다를 했으니까 당연히 흔적은 남고요. 흔적이 남지만 그 흔적은 이제 최소화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총을 좀 뜯을 때가 있는데 완전히 뜯어놔도 전혀 기억, 그 기억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발송하진 않아요. 예, 인터넷 발송할 때 그러지 않는데요. 이제 매장에서 보면 이제 가끔 분해해달라고 그래서 분해했다가 조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적을 못 찾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죠 가능하나. 네. 그래서 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고 네. 블로우백이 가능하고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메탈도 장착되어 있는. 네. 그래서 제품 구매 문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저희 소아트 모형 그 www.swatmodel.co.kr로 예, swatmodel.co.kr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